자료값을 입력하고 테두리선을 먼저 작업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겠습니다. X자 모양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X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제 점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제 등급이 A이면 20, B이면 15, C이면 10이라고 했습니다. 는 if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이죠. 과제 등급이 는 쌍따옴표 a 쌍따옴표 해주시면 과제 등급이 a랑 같은 면이 되는거죠. 그리고 콤마 value if true는 값이 참이면이죠. a가 맞으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을 적겠습니다. ,콤마, value if false는 값이 거짓이면이죠. b이면 15, c이면 10인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1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는을 제외한 if문 전체를 블록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해주시고 10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A는 B로 바꿔주시고 20은 15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 A는 20을 해주고 A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B인지 물어보고 B이면 15, A와 B가 아니면 10을 찍어줍니다. 과제 등급에서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A, B가 아니면 당연히 C가 되기 때문에 C하고 같은지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점을 풀어 보겠습니다. 는 과제 점수 클릭해 주시고 더하기 가로를 두번 열어서 중간 더하기 기말 가로 닫아 주시고 곱하기 40% 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문제지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조종 점수는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말 곱하기 20% 기말이 중간보다 작으면 중간 곱하기 10%를 하라고 했습니다. 는 if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죠. 기말이 크거나 같다 중간을 찍어주시면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콤마 value f true는 값이 참이면이죠. 그러면 기말 곱하기 20% 를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value if false는 값이 거짓이면 인데 크거나 같다가 아니면은 작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다 라는 조건을 따로 적을 필요 없이 중간 곱하기 10% 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짓의 조건이 끝이 나면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최종점수를 적어주겠습니다. 는 총점 더하기 조종점수를 클릭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총점 순위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라고 했죠. 순위는 랭크 가지고 구하니까 랭크를 쓰시고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 순위를 1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게 내림차 순입니다는 랭크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죠. 클릭해주시고 콤마 REF는 순위를 구할 수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종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빨간색의 이 범위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한 칸씩 내릴 때마다 움직이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콤마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동채우기를 아래로 끌어주시면 순위가 끝이 났습니다. 반드시 순위를 구하고 나서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됐는지 확인해주시고 가장 낮은 점수가 꼴찌가 됐는지 확인해주시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평가는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최우수 80 이상 90 미만이면 우수 60 미만이면 미달 그외는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보통은 80 미만이면서 60 이상이면 보통인거죠. 그리고 60 미만이면 미달이니까 순서가 최우수, 우수, 보통, 그 다음이 미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말하는데 최종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을 적어주시면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이 된거죠. 조건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valueft로는 참이면이죠. 쌍따옴표 최우수를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이제 값이 거짓이면을 적어야 되는데 우수, 미달, 보통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적히는 값은 미달이 가장 마지막에 적힙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미달을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겠습니다. 이제 거지까지 적으면 이 품문이 끝나니까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는을 제외한 이 품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미달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이제 90 이상이면 최우수가 됐죠. 그러니까 90 이상인 값은 전부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값은 90 미만 만 남았죠. 그래서 90 미만에서 80 이상인 값은 우수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미다를 다시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90 이상이면 재우수, 80 이상이면 우수, 이제 60 이상이면 보통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니까 남아 있는 건60 미만만 남죠. 그러면 60 미만은 미달이 됩니다. 이제 엔터 쳐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달을 확인해 보시면 60 미만이 되겠죠.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네. 평균은 에버리지를 적어 주시면 되죠. AV Average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중간에 범위만 씌워 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 주겠습니다.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수를 세워야 되니까 count if를 쓰시면 됩니다. 는 COUNT I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의 범위를 씌웁니다. 평균까지 씌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그 다음 콤마 조건은 85점 이상인데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해서 if가 뒤에 오는 함수는 전부 조건을 쌍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85 쌍따옴표 해주시면 조건이 완성되겠죠. 조건을 완성하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과제 등급이 a 또는 b인 학생들의 최종 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함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풀수 있죠. 합은 sum으로 구하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합은 sum if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sum if 적어주시고 가로 여시고 range는 조건의 범위죠. 그래서 과제 등급이 a인지 b인지 검사하는게 조건이기 때문에 범위는 과제 등급을 씌워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a인지 b인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a라고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SUM RANGE는 합계 범위인데 합계는 최종 점수의 합계를 구하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A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 값은 A의 합계니까 B의 합계가 빠졌죠. 그래서 SUM IF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뒤에다가 더하기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이제 a를 b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a 또는 b의 최종 점수의 합계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s u 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사용하라고 지시 사항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그 함수를 써야 됩니다. sumproduct 함수를 쓰기 전에 먼저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매길 때는 단가 곱하기 개수를 해서 가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는 단가 곱하기 개수를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100 곱하기 2가 돼서 200이 되죠. 아래로 끌어주시면 200 곱하기 3이 돼서 600이 됐습니다. 이제 이 값들을 곱한 결과 값을 다시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는 네, sum 가로 여시고 200과 600을 범위 씌우시고 가로 닫으시면 총 800원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건 값을 곱하고 곱해진 결과들을 다시 더하기를 한 거죠. 이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sum product 함수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sum product array 1이라고 나오는데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범위는 단가입니다. 콤마. array는 두번째 범위죠. 개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파란거의 첫번째 거랑 빨간거의 첫번째 거를 서로 곱해서 합계를 일단 내놓습니다. 파란색의 두번째 값과 빨간색의 두번째 값을 곱해서 다시 임시로 결과값을 구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면 임시로 구했던 값들을 전부 합해줍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그 결과값 8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um product는 이 범위의 값이 숫자일 때만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array에 그냥 문자를 써버리면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값을 정상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abc를 주겠습니다. 문자니까 곱하기가 안되죠. 그래서 곱하기의 결과값이 0이 되어버리니까 썸프로덕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0도 df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썸프로덕트는 곱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 값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a가 포함이 되어있으면 썸프로덕트에서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a가 들어있는지 찾아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먼저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find 더블 클릭해주시고 find 텍스트는 찾는 글자를 말합니다.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a라는 글자를 찾게 되겠죠. 콤마 within 텍스트는 A를 찾아볼 글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ABC에서 A가 있는지 찾아볼 거죠. 콤마 스타트넘은 대괄호가 쳐져 있는데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됩니다. 시작하는 글자 위치를 말합니다. 저희가 2를 적으면 B부터 C까지 A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첫 번째 글자부터 찾을 거니까 굳이 이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콤마는 지우고 그냥 within 텍스트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ABC에서 A라는 글자는 첫번째에 있더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주시면 샵 벨류가 떴는데 샵 벨류가 뜬 이유는 DEF 사이에서 A를 찾지 못하면 못 찾았다고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썸프로덕트에 여기 이 범위를 파인드 함수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파인드 가로 열어 주시고 파인드 텍스트는 찾는 글자니까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위틴 텍스트는 찾는 글자죠. 범위를 씌워줬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넘은 생략하면 1로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고 그냥 find 함수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처음에는 글자를 찾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구해서 1 곱하기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번째 def에서는 a를 못찾기 때문에 결과가 샵 밸류가 되죠. 그러면 sum product는 이두 개를 더할 때 오류 메시지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샵 밸류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is number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is number는 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숫자면 true 숫자가 아니면 false 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더블클릭해서 find 앞에 isNumber 괄호 열어 주시고 find 함수 끝에서 괄호를 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Number 안에 find 함수 전체가 들어오면 됩니다. 엔터 치면 true가 나오고 샵 밸류는 숫자가 아니니까 거짓이 뜹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find 함수를 isNumber로 묶어주겠습니다 됐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 이제는 샵 밸류가 아니라 0이 구해집니다 이제 오류는 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ABC가 있으면 개수 두 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true하고 false는 숫자가 아니고 논리값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하려면 사측 연산자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맨 뒤에서 저희들이 더하기 0을 해주면 엔터 치면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 사측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0과 true를 더해주면 true가 사측 연산자 더하기를 만나서 숫자 1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 빼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를 빼기를 해줘도 true가 숫자 1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똑같이 1을 구하죠. 그 다음 곱하기 1을 해도 됩니다.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어버리니까 곱하기 1을 하시면 2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를 곱하기 0을 하시면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True가 1로 변해도 0을 곱해버리면 0이 되버리니까 거짓의 결과랑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누기를 하셔도 됩니다. 나누기 1 그래도 똑같죠. 그래서 사칭 연산자 중에 아무거나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사용할 때 곱하기 1을 많이 씁니다. 숫자로 변환하면 true는 1, false는 0입니다. 반드시 곱하기 1처럼 사칙 연산자하고 섞여야 됩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첫번째 값은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a라는 값을 하나 넣어주면 true가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3이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2와 3을 더해주면 5가 나오겠죠. 엔터 치시면 여기는 5가 됩니다. 1 곱하기 2의 결과값 2를 보관해놓고 1 곱하기 3의 결과값 3을 보관해서 2와 3을 더하면 5가 되는거죠. a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일단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는 이 있는데 그리고는 사칙연산자로는 곱하기 하고 같고 또는 사칙연산자에 더하기 하고 같습니다. 먼저 앤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 0은 false,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거짓은 end 연산자에서 거짓이죠. 그래서 0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짓하고 참이 있으면 end 연산자는 둘다 참일때만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둘다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 둘다 참이니까 얘는 참이죠.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AND 연산자는 사칙 연산자 뭐와 같냐면 곱하기와 동작이 같습니다. 그 다음 OR을 보기 전에 저희들은 참거짓의 정의를 완벽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는 if 가로열고 조건값을 여기다가 조건값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이 참이면 참이라고 하고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치시고 여기에 텅 비어 있으면 거짓이 되죠. 그 다음 0이 적혀도 거짓입니다. 저희는 0이 false, 거짓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저희가 0이 아닌 0.1을 적겠습니다.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면 참입니다. 엔터치면 참이 되죠. 이제 숫자 2 e 대표값입니다. 참의 대표값 엔터쳐도 참입니다. 그리고 2도 0이 아니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참의 값은 뭐를 뜻하냐면 0이 아닌 모든 값을 참이라고 합니다. 참의 값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 값으로 1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0 더하기 0은 0이죠. 그 다음 0 더하기 1은 1이죠. 그 다음 1 더하기 0은 1이죠. 그 다음 1 더하기 1은 2인데 저희들이 2도 참이죠. 근데 참의 대표값은 1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값이 2지만 대표값으로 1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오와 함수는 사칙연산자 더하기하고 결과값이 같죠. 그래서 o하는 더하기 연산자를 씁니다. 이제 isNumber 여기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곱하기 1 대신에 다른 값을 써주시면 되죠. 컨트롤 V isNumber를 쓰고 여기에는 B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곱하기니까 end죠. 이제, A를 포함하면서 B를 포함하는 것만, 개수의 합계를 구할 수 있죠. 엔터쳐 주시면, A와 B를 포함하는 게 이거 하나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 합계만 구해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B라고 적어 주시면, 여기도 A와 B가 들어있는 거죠. 엔터치시면,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계에 구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가면 5화가 되죠. 그러면 A 또는 B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개수의 합계가 됩니다. 엔터치면 10개가 구해졌는데 이 값이 10개가 된 이유는 이 연산의 결과가 대표값이 1이지만 실제로는 2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결과 값이 10이 나온 거죠. 왜 10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기 전에 값을 좀 바꾸겠습니다. abc를 adc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bea를 bef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a 또는 b가 들어있는 값의 개수의 합계를 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a 적고 나서 한 칸에 b가 같이 들어있으면 a가 한번 포함되고 다시 b가 있으면 b가 또한번 포함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값이 두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엔터 쳐 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하게 되겠죠.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는 여기는 복잡하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겠습니다. sum product array 1에는 범위 값을 넣어야 되는데 과제 등급이 A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조건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ind라는 함수를 적어주겠습니다. find 텍스트는 찾는 글자죠. 저희는 A를 찾으니까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within 텍스트는 찾는 글자인데 some product는 범위를 넣어야 되니까 가제 등급의 범위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넘은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되니까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이제 파인드 암수가 첫째 칸에서 A를 찾는데 A가 없으니까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그럼 썸 프로덕트는 오류 메시지를 만나면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로 끝이 나버리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인드 함수 전체를 isNumber로 감싸주겠습니다 isNumber 끝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isNumber는 a이면 이라는 조건이 됐죠 이제 또는을 써야 되니까 더하기를 적어주겠습니다 가제 등급이 B라는 조건을 적을 건데 앞에 있는 이즈넘버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범위를 씌우시고 이즈넘버 전체를 블럭 씌워서 c t r l C 클릭하시고 c t r l V A를 B로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A 또는 B가 됐죠. 그 다음 콤마를 눌러주시면 두번째 범위를 씌우라고 하죠. 두번째 범위는 합계를 구할 범위니까 최종 점수의 범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있으면 True라는 값인데 사칙 연산자를 만나서 숫자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True가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74 B도 True가 되니까 1 곱하기 71 해서 a나 b가 들어있는 값들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sum product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round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 product 앞에 round를 쓰겠습니다. 넘버는 이미 썸 프로덕트로 숫자 값을 구했죠. 이제 콤마 넘 디지트스가 자리수인데 0을 적으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값을 구하신 겁니다. 10번 이 자리에는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지시사항에 보시면 라 작업표의 정렬 순서에 따라 조건에 맞게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 기재 전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 정렬 기준에 최종 점수를 넣어주시고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 추가를 해주시고 과제 등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함수식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9번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는을 제외한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를 누르시고 바로 10번을 찍으시면 여기에 수식이 변해버립니다 클릭하시면 위에 수식이 a26 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키보드 왼쪽 상단에 보시면 esc 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수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나중에 하지 마시고 눈을 제외한 수식 전체를 블럭 씌워서 c t r l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10번 칸을 클릭해주시고 c t r l V를 해주시면 그러면 붙여넣기 할 데이터가 선택한 크기와 다릅니다. 그래도 붙여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취소를 누르시고 바로 쓰시면 안 되고 다운표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됩니다. 키보드에 엔터 옆에 보시면 다운표가 있죠. 다운표를 입력해 주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왼쪽에 다운표가 있는데 엔터를 치시면 다운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수식만 남게 됩니다. 수식 복사는 밑에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밑에서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총점 순위가 10 이상 1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0 이상 이면서 15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앤 n d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 n d 조건이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 ifs라는 함수입니다. sum ifs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범위는 조정 점수의 범위죠. 그 다음 콤마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총점 순위가 10 이상인 거기 때문에 총점 순위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런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 총점 순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굿마첫 번째 조건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F가 뒤에 오는 경우에는 조건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써야 됩니다. sumif, sumifs, countif, countifs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조건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씁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도 똑같죠. 총점 순위 씌워 주시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 콤마 두번째 조건은 15 이하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작거나 같다 15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SUMIFS를 종료하겠습니다 엔터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 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 값을 더블클릭해서 합계를 구하는 범위 그 다음 조건을 구하는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성이 e 씨이면서 과제 등급이 B 또는 C인 조종점수와 최종점수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함수를 어떤 걸 쓰라고 지시 사항이 없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는 SUMIFS를 적어 주겠습니다.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입니다. 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칸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는 평균이 포함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조건의 첫 번째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이 c 니까이 c 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학생 이름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이 c 인지 아닌지 검사할 게 옆으로 이동되면 안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인데 sumif, countif처럼 if 앞에 다른 이름이 오게 되면 조건은 쌍따옴표로 묶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쌍따옴표, 이 별이라고 해서 와일드 카드를 쓸수 있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를 쓸수 있는 함수는 sumif, countif처럼 if가 뒤에 오게 되면 와일드 카드 별을 쓸수 있습니다 이제 쌍따옴표를 닫아주면이 말의 뜻은 이씨 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이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라고만 적힌 글자도 찾을 수 있고 이순신에서 글자수에 상관없이 이로 시작하는 글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죠.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이 c 이면서가제등급이 B니까 가제등급을 씌워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가면 B인지 아닌지 검사를 못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로 묶어서 쓴다고 했죠. 쌍따옴표 B라고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의 범위는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SUMIFS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EC이면서 B등급인 거에 합계는 구했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c 이면서 C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SUMIF를 다시 재활용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더하기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 c 이면서 B인 조건과 또는 이 c 이면서 C인 값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을 더하기로 대신 해주시면 되죠. 반드시 이 c가 양쪽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c 이면서 b 또는 c가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옆으로 끌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한 겁니다. 두번째 값이 정확한지 더블클릭해서 이 범위가 조건을 검사하는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함수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sum product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sum product array 일은 범위를 말하죠. 첫 번째 범위는 이씨인지 아닌지 조건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어, 습관을 들이실 때 조건은 가로에 묶어서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조건을 주겠습니다. 일단은 EC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생 이름의 범위를 씌우고는 쌍따옴표 이 별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별이라는 거는 와일드 카드인데 이씨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와일드 카드가 들어있는 애를 쓰려면 앞에 sumif나 countif처럼 if가 뒤에 오는 함수여야만 얘를 쓸수 있습니다. 썸프로덕트에는 뒤에 if가 없기 때문에 얘를 쓸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값을 억지로 써봐도 곱하기 1, 뒤에 조정 점수의 범위를 씌워도 가로를 닫고 엔터 치셔도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와일드 카드를 쓸수 없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는 왼쪽의 글자를 가져오는거죠. l l2 -E left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텍스트는 a3부터 a22까지의 값을 차례대로 가져올겁니다. 콤마 몇글자를 가져올거냐면 한글자를 가져올겁니다.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 left 함수는 넘차스, 가져올 글자 수를 생략해도 되죠. 생략해도 넘차스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면 그게 이씨랑 같으냐라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t r 가 되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서 1이라는 값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샵 밸류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높이 값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평균을 제가 실수로 포함했죠. 평균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이제 EC인 값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EC이면서 가제등급이 B라고 했죠. 그러면 이 뒤에 가제등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로 열고 닫아주시고 그 사이에 과제등급이 b인지 검사하겠습니다. 과제등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는 쌍따옴표 b 쌍따옴표를 해서 그 값이 b와 같은지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 이면서 b인게 된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씨이면서가제등급이 B 또는 C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조건 안에 B 또는 C라는 값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B라는 값을 먼저 묶어주시고 다시 또는은 더하기였죠. 더하기 가로열고 닫고 그 안에 과제등급이는 c인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b 또는 c인 값이 되는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이 e, c이면서 또는 이 e 전체로 묶였죠. 그래서 b 또는 c인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앞에 구한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잘못 나왔죠? 이제 d를 더블 클릭해보시면 조건의 범위가 빨간색이 b인지 검사하는 범위인데 빨간색이 숫자에서 b인지 검사하고 있죠. 그 다음 파란색은 EC인지 검사하는 곳인데 ABC가 적혀있는 곳에서 EC인지 검사하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이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틀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 파란색을 F4로 고정해 주시고 빨간색도 F4, 빨간색을 F4 그리고 이 보라색은 옆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엔터 옆으로 끌어 주시면 정확하게 163.4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앞에 풀었던 SUMIFS와 푸는 방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SUMIFS를 풀었던 방법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 r 를 전체를 묶지 않고 이 c 이면서 b 인 값을 하나의 조건으로 완성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c 이면서 b 인 값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이 c 이면서 c 인 값입니다. 그 형식이 같으니까 그냥 이 값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Ctrl C 두번째 조건 전체를 컨트롤 V를 해서 EC이면서 C인걸로만 고치면 되죠. 그러면 EC이면서 B 또는 EC이면서 C인값이 된겁니다. 엔터치시고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죠. SUMIFS 더하기 SUMIFS 그 다음에는 썸프로덕트를 쓰는데이 c 이면서 B 또는 C인걸로 했고 세번째는 이 c 이면서 B 또는 이 c 이면서 C로 해봤죠. 세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12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조종점수를 기준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12번에 조정 점수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는을 생략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는을 포함해서 전체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Ctrl-C 그리고 범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ESC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 셀을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서 다운표를 써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수식이 와서 붙었는데 칸의 너비가 부족해서 좌우가 잘리게 되죠. 수식이 잘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A부터 J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경계선을 잡고 옆으로 벌려주겠습니다. 내용이 잘리지만 않으면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이 경계선이 눈으로 볼 때는 가까이 붙어있고 잘리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너무 선이 가로 닫은 내용과 테두리선이 너무 가깝게 되어있으면 엑셀은 이 가로 때문에 테두리 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테두리 선에 너무 붙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인사할 때 테두리 선이 없어져서 감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전체 블럭 씌워서 글자, 숫자 전체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고 숫자만 다시 블럭을 씌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숫자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금액은 원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리가 표현만 되지 않으면 감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완벽하게 작업을 끝내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숫자 소수 자릿수 0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완벽하게 작업이 끝납니다. 하지만 앞에 방법과 지금 이 방법 둘다 감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테두리 선을 없애주겠습니다. A3셀부터 J22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이 사이에 옆으로 가는 선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은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표작업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차트의 범위 설정이 틀리면 그냥 실격이 돼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범위는 반드시 신경을 써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 성적 현황에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이름별 총점과 조종 점수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학생 이름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이름을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총점과 조정 점수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총점과 조정 점수의 범위를 씌웁니다.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시고 세로 또는 가로막 대형 차트 삽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왼쪽 아래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너비는 표의 너비와 똑같이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고 옆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러면 눈금선에 딱 맞게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차트의 높이는 표보다 작게 만들어 주시면 페이지의 2분의 1 안쪽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선 잘렸는데 글자의 크기는 16으로 해주시고 밑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 점수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조정 점수는 빨간색인데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점수만 선택해서 바꿀 수 있죠. 조정 점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라 그랬죠.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됐다고 했기 때문에 총점과 조정 점수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죠. 디자인 탭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가운데든 안쪽 끝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니까 조금 보기가 싫네요. 그래서 여기는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값이랑 조금 헷갈리네요.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으로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아도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넣으시든 상관없이 점수를 받게 되니까 예쁘게 인쇄하시려고 저처럼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차트 제목이 있죠. 블럭을 씌워주시고 제목을 입력해주시고 테두리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차트 제목은 기본적으로 다른 글자보다 크게 돼있죠 그래서 기본값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확대출력이라고 해서 따로 글자를 더 키우실 필요는 없고 상단에 홈탭을 보시면 밑줄이라고 있죠. 밑줄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X축에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가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축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Y축에도 축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를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항목 단위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 y 축 눈금 단위도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x축에 항목 단위, y축에 눈금 단위, 그 다음 범내 모두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인쇄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을 누르시면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차트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빈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제 상단 여백과 좌우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표가 잘렸는데 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여백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를 해주시고 위쪽 여백은 6cm를 줘야 되기 때문에 6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 쏠려서 인쇄가 되는데 왼쪽으로 조금 쏠려서 인쇄가 돼도 감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셔도 됩니다.